안녕하세요 어, 요즘에 트위치랑 OBS를 이용한 송출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게임할 때한 번씩 켜고 하는데 이거 하실 때 아마 처음에는 그냥 송출만 하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 소리를 분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채널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보이스미터기를 사용한 방식이 주로 뜨는데 어, 하다보면 잘 안되기도 하고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제가, 서, 제가 선택한 방법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어, 5천원 정도만 후원을 하면 은 이제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일단 조금 다른 게 보이스미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요. 여기 화면에 떠있는 사이트 있죠? 이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 상단에 제가 공, 그 텍스트로 써 놓은 v b a u d i o c o m 케이블로 들어가셔도 돼요. 어, 일단 송출을 왜 하냐 송출 분리 왜 하냐를 말씀드리면 어, 송출 분리를 하면 음. 예를 들어 세 가지 제가 쓰고 있는 세 가지 채널 여기 OBS 보시면 아래쪽에 저는 지금 데스크탑 오디오 원래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분리를 해 놓고서 이걸 끄고 디스코드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게임용 하나 만들고 세 번째는 익스플로어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 소리만 내보내고 싶으면 게임만 내보내고 내 네, 디스코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말하는 거를 그 방송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주기 싫다 하면 이것도 꺼버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소리를 내보낼 수 있어서 어 뭐랄까 보는 사람한테 좀 편의를 주기도 하고 어, 내 뭐랄까 내가 뭔가 좀 들려주기 싫은 소리나 약간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. 일단 뭐 각설하고 일단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면요. 어, 이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셔서 아래에 보면은 ABCD가 있단 말이에요. 뭐둘 중에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옆에 AB를 눌렀고요. 이걸 누르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후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제 위에 5천원만 후원했습니다. 아마 어떤 가, 금액으로 후원을 해도 똑같을 거예요. 그래서 헤드 두 카트를 누르면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카드 결제하라고 나옵니다. 전 이미 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 과정 생략을 하고 이제 해외 결제는 대부분 할줄 아실 테니까 하시고 나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제 내 계정 정보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결제하기 전에 이제 이메일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. 간단하게 결제하고서. 오면은 마이 다운로드에 가시면 여기에 기록이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압축 파일이 올 텐데 이 압축을 풀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위에 거 보시고 A랑 이렇게 B 두 개가 있어요 A에 들어가서 셋업을 해 주시고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무브로 뜨죠 인스톨로 뜨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셋업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일단 준비는 끝난 거고요. 자, 이제 뭘 해야 되냐. 지금까지는, 어, 이 사이트에서 가상 채널을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A랑 B, A 채널과 B 채널을 추가한 거예요. 이게 추가를 했으니까 원래 그 OBS 여기 보면은 제가 데스크탑 오디오라고 있죠 제일 위에 이 데스크탑 오디오에 모든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있던 소리들을 A 채널에는뭐 익스플로어 플로러 올, 크롬 주로 유튜브, BGM, 뭐 이런 거죠. B 채널에는 게임 소리. 저는 이제 월드 오브 크래프트로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. 그 다음에 A, B를 안 해도 그냥 무료로 쓰는 0번 채널이라고 할게요. 0 채널이. 여기에는 디스코드.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볼 거예요. 저는.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을, 두 가지 과정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. 1번은 어, 제어판에서 기본값 변경 이번은 해당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디스코드라고 어, 할게요 에서 옵션에서 기본값 변경 이 두가지를 하나의 채널 0번 채널이라고 할게요 0채널로 맞춰주면 0채널에서만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0채널을 다가 켰다가 하면서 송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두 가지 과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.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제어판에서 기본값 변경 이것부터 해볼게요. 그 제어판 들어가서 소리에 가서. 아래 고급 사운드 옵션, 앱 볼륨 및 장치 기본 설정 이걸 눌러주면요. 지금 내 앱이 뭐가 있는지 뜨고 얘네 출력, 입력, 설정 값을 설정 루트를 설정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제가 디스코드를 해본다고 했죠. 제어판에서 기본값 변경 얘를 0채널로 맞춰줄 거예요. 뭐 A로 하시고 싶은 분은 A로 B로 하고 싶으신 분은 B로 하시면 돼요. 여기서 저는 A, B, 0번 중에 0번으로 클릭을 했어요. 그리고, 음, 어딨냐. 해당 프로그램, 디스코드를 켜서, 디스코드 설정에서, 음성 및 비디오에서, 출력 장치를 0번. 0번, 보이시죠? A도 있고 B도 있는데, 전 0번으로 안 됐으니까 0번. 하고, 마무리하면은 끝. 이 두가지 통일해 주시면 끝나요. 자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해 볼게요. 다른 걸로 해서 음. 여기 일단 소리를 하나 켜고 자 크롬 익스플로러 소리를 하나 켜볼게요. 그러면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여기 추가가 되는데 전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대지 인터넷 창을 A로 해놨어요. 제어판에서 A로, A로 설정을 해주면은 OBS에서 이 소리 왔다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? 익스플로러는 이제 따로 설정할게.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이제 게임 같은 거는 이제 두번 눌러줘야 되는데, 유튜브 소리가 켜지니까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. 이거를 만약에 껐다 켰다 하면은 내 방송을 보는 그... 트위치 시청자에게 소리가 안들어가요. 이거를 꺼버리면. 켜면 은 들어가죠. 마찬가지로 게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틀렛을 켜고 지금 저는 케이블 B에다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 게임을 넣어놨는데 이게 켜지 게임이 켜지니까 소리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죠. B채널에 마찬가지로 설정 두가지 다 해줘야 돼요. 여기 월드 오브 크래프트에서 B채널로 되어있죠. B채널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게임을 켜서 게임 안에 있는 사운드 설정에서 B로 출력하는 것을 눌러주면 돼요. 시스템 설정 소리에서 비채널, 그렇죠? 이렇게 두 가지를 맞춰 주면 사전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. OBS에서 이렇게 게임 부분 비채널이 왔다 갔다 하죠 소리가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원래 데스크탑 오디오 이한 가지에 들어가 있을 세 가지 소리, 디스코드 소리, 게임 소리, 익스플로 소리를 디스코드랑 게임이랑 익스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. 게임하다가 내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를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못 들었으면 좋겠다. 왜냐면은 같이 이제 디코 하고 계신 분들이 방송 송출하는 건 괜찮은데 제 목소리가 나가는 건 싫어요. 라고 하시면 이걸 꺼버리면 돼요. 그리고 뭐 게임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들려줘야 되는 거고 익스플로어 소리 이거는 어, 나는 음악을 틀고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게임 소리가 잘안 들리니까 불만이 불평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게임 소리만 이렇게 살려두고 이 음악 소리는 꺼버리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소리를 분리해서 하면은 방송할 때 되게 조금 쾌적하게 될 거예요. 음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트위치에서 다시 보기 할때 어,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들어가면은 약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여기 출력해서 트위치 VOD 트랙을 체크해 주시고 6번으로 눌러요. 사실 뭘 해도 되는데 6번으로 한 다음에 음악이 나오는 채널이 저는 A 잖아요. 익스플로러 이 부분 밖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급 설정 가서 익스 엣지 있는 부분 6번을 해제해 줘요 그러면은 다시 보기에서는 제가 이 익스플로어 부분을 송출해도 다시 보기에서는 이게 소리가 안 나갈 거예요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어뭐 5천원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보이스미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음 그냥 무료 채널 하나만 일단 사용해 보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다가 뭐 무료 채널 하나 해보니까 하나로는 부족하다 나도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한 5천원 정도 후원하고 하는 건데 저도 다른 게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제 결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네뭐 혹시 어, 댓글을 남겨주시면 뭐 막히시는 게 있으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, 음. 감사합니다